이건 뭐야? 얘는 뭐야? <웃음> 아, 그거 잡았, 시멘트랑 그거 맞아. 어, 응. 어, 뭐야? 그래. <웃음> 어. 팀 저기들 스어머어 이거 뭐예요? 여기 사람들 쓰레기를 다 같이 나 아니면 누가 꾸준히 여기다 버리나 보다장판이야 오늘 쓰레기 봉투 못 채울까봐 걱정했는데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쓰레기를 대놓고 버렸어.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 버리고. 아, 낫도 있어. 아, 낫도 있어. 아. 낫도 있어. 아 지난, 낫. <웃음> 아까 과도도 있었는데 낫도 있어. 이거 완전히. 무기창 건데. 저 위에 올라가서 저쪽에서 한번 해야겠다. 아까 그 말보로 주셔야되는 한 자리에서만 주둔 담배꽁추. 담백꽁추 주소도 다 DNA 분석해가지고. 차 저쪽에 있는 거 있지? 차 앞으로 갑시다. 클린인데 클린하진 않다. 여름에 어떻게 살라고, 이제 봄인데. 아, <웃음> 이제 조만간.